이렇게 천천히 일자로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 자,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들이 다 잘렸어요. 일단 잘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잘라도 되겠지만, 초보명사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 6mm. 짧지만 6mm를 딱 끼셔가지고 그대로 6mm를 이렇게 살짝 대고서 미, 밀어보세요. 이렇게 머리가 뜬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 우리 좀 머리 자를 때 이게 흔들려요. 떨려서 그러니까 떨지 마시고 그대로 한 번씩 이렇게 툭툭 쳐서 천천히 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깔끔하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이렇게 약간 헤어라인을 살짝 이렇게 정리해서 밑에 부분을 라인을 따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 마무리로 3mm 같은 경우 2mm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살 위에 위에 부분 거칠어서 튀어나오는 부분만 살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옆에 라인 뜨는 머리 일자로 잘라줘.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을 내려놓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가위로 살짝 다듬어 주시면 윗부분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좀 자를 거니까 좀 놔둬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랐죠. 일단 일자로 자르는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잘라 놓으세요. 잘라 놓고 위에랑 연결시키면 되는거예요자 옆에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 빗을 안대고 치고 6mm로 그냥 어느정도만 살짝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밑으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고 여기까지 싹 올려주세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뒤통수에 그 가마 부분부터 비례해요.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가마가 있는 분들은 밑에 라인을 좀더 올려서 쳐주셔도 상관없는 부분이고 이 가마가 밑에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밑으로 너무 올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밑에 라인. 약간 낮은 상고로 잘라야 되고 약간 지금은 높은 상고로 짧게 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위에 부분에 가마가 나있기 때문에 제가 위에를 약간 높게 올려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는 밑에 라인 마무리는 3mm정도로 하셔도 될것 같네요. 오케이 이렇게. 머리가 많이 뜨긴 하는데 좀 너무 겁먹으면 절대 안 돼요. 겁먹지 말고 똑같은 머리 자르는 것처럼 자르시면 제가 봤을 때 성공하실 겁니다. 이렇게 좀 잘라서 밑에 라인 정리해 주시면 이 부분까지 해서 연결이 어느정도 된거죠. 이런식으로 머리를 잘라 주시는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 머리가 너무 좀 짧지 않으면서 너무 또 길지도 않고 적당하게 자르는 머리가 되는거죠 자 오른쪽 옆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 주시고 위에 부분을 먼저 일자로 두고 이렇게 자르세요 일자로 일자로 이런식으로 잘라 주시고 이렇게 잘라 주시고 난 후에 6mm 끼셔가지고 밑에 라인을 이런식으로 살짝살짝 살짝 쳐주세요. 귀 안다치게 잘 해주시고 이런식으로 쳐주시고 난 후에 밑에 부분은 2mm나 3mm정도로 살살 쳐가지고 위에 튀어나오는 이 구렛나루 같은 거를 약간 이렇게 정리하듯이 위에 살짝 걷어내주시는 거예요. 살살 하셔가지고 너무 빠르게 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자르기 전에 어, 클리퍼랑 이 빗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 연습 많이 해 주시고요 제 영상 중에 그 나와 있으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어, 속도가 좀 많이 날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 손님들은 너무 좀 천천히 하면 다주무시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좀 약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좀 빠르게 자릅니다 이런식으로 살살, 잘라주시고, 자, 이 라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잡아서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가이드 라인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 귀는 안 다치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밑에, 옆에 부분 또좀 잘라드렸죠. 그리고 이쪽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더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어, 과감하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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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머리, 이렇게 잘라주시고. 연결되는 거잘 보세요. 잘라주시고, 밑에를 같이 연결시킨 상태에서, 지금 위에 부분, 이거 남아있는 부분을 살짝 들어서, 밑에 쳐주시고, 위에 쳐주시고, 이런 식으로.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쳐준다고 하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 부분은, 3mm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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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위에, 아래, 이런 식으로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위, 아래 위에 잘라주시고, 아래 잘라주시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 보통 딱 들었을 때 밑에, 이 우리 빗 살의 밑에 부분에 다 있는 부분만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안 잘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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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밑에 부분에 어떤 그림자 부분에서 어 약간 좀 차이가 난다 싶으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또 똑같이 이렇게 밑에 라인을 살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어 도저히 뭐 탭을 안 끼고 할 수는 없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게 3mm 탭이나 이런 부분을 껴서 이렇게 밑에 부분을 이렇게 좀 정밀하게 우리가 요 부분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이렇게 3mm나 이런 부분도 살짝 살짝 더 한번 쳐주세요. 한 30분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손님한테 잘 자르는 거니까 우리 손님도 나빠진 하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라인을 잡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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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옆가위질이라고 하죠 옆가위질로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서 끝에 부분 스는 머리를 투르르 잘라 주시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잘라 주시면 되죠 그리고 마무리로 또 한번 이렇게 쫙 한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거 가위질 하는거 되게 많이 봤을 건데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또 영상 보고, 또 보고, 보고, 보고, 또 하십시오. 알았죠? <웃음> 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웃음> 아주 깔끔하게, 일자로 잘 나온 것 같고, 이제 앞에서 봐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이 부분들 머리 자를 때 조금 잘 자르시면 아주 깔끔한 머리, 저기 뒤에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쫙 일자로 잘 잘렸죠. 네, 좀 짧게 잘라달라 해서 옆에 좀 잘라드렸습니다. 이 밑에 부분을 너무 하얗게 자르는 건비추천이고요 약간 좀 약간 이렇게 어 상고형인 한데 바싹 안치고 이 정도 치는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번 제가 어다 잘랐지만 한번 더 정리할 거예요자잘 봐주셨나요 일단 우리 모두 화이팅 입니다 초보 용사 화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꾹